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6회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26회 2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목요일날은 어, 세수중 1에서 이수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웃음> 어,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방송하는 어, 복귀방송 꼭 확인하시고요. 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 매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1026회 w 류입니다 어, 원주도 3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이건 뭐 이제 지금까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뭐 어, 평소에 보셨던 분들은 어,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여기. 1그룹은 다시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누고요. 2그룹은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여기 2그룹에서 지난주에 2중복과 3중복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연멸까지도 있습니다만 은 1연멸을 하면 한해, 한주 죽으면 전멸하면 그 다음 주에 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확률이 전멸할 확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우선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여기도 없으면 어, 기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중복, 3중복이 출을 해도 이 기타는 대부분 필출이에요. 기타는요. 어, 3그룹도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여기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3중복 5, 27, 31. 여기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복,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 대분류는 뭐, 이제, 많이들 보셔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처음 보시는 분 외에는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은, 어, 루트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o 우측 사선과15 우측 사선입니다두 개를 합치면 이게 7수죠. 이 7수가 현재 3연멸이에요. 1에서부터 1025회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3연멸에서 다 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더라도 4연멸이 한번 있었는데 이거는 어, 로또 시작한 이래로 초기에 있어서, 초기에 있어서요. 그 후로는 계속, 어, 3연멸이면 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웃칸 분석인데요. 어, 이번 주에도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25, 26, 27, 32, 33, 34, 39, 40, 41. 여기가 필출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3부간입니다. 22, 23, 24, 29, 30, 31, 36, 37, 38. 여기가 이 별난카페 자료상 아, 여기가 필출로 보여요. 그래서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두 그룹을 가져 나왔었죠. 각각 한, 한 수씩 출했습니다. 어, 이번주에도 역시 두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끝수 <웃음> 아, 분석인데요. 이번에는 아, 1, 3 끝수입니다. 1, 3 끝수가 이번에 필출로 보여요. 어, 물론 1끝수에서도 출하고 3끝수에도 출하고 이렇게 출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두끝수를 합쳐놓으면 이게 필출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 1, 3끝수에서 33을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3연멸인데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어,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연멸이면 다 출을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검토하실 때는 이거는 이 우측은 이 좌측이 출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 어, 살펴보실 때에는 여기 33도 넣어놓고 살펴보세요. 어, 1 코스와 3 코스에서 각각 우선 먼저 1 코스, 3 코스는 33이 지난 지난해 차에 나왔기 때문에 어, 1 코스가 현재 3연별이잖아요 그래서 1 코스 먼저 살펴보시고 어, 안 보이면 3 코스도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다음은 로또용기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네 번째는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수, 또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 수. 이것이 각각 다 사연별 중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가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세 그룹을 이제 합쳐놓으면 세 그룹을 합치면 이게 필출보이거든요. 로 어, 이게 어,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4인 그룹. 여기는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룹. 이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 그룹입니다. 어, 이거를 합쳐놓으면 이렇습니다. 어, 여기서 하늘색. 어, 여기 4하고 15는 중복수예요이거세 어, 개를, 세 그룹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거 합치면은 현재 이게사연열인데요 1에서부터 1025회까지 2연멸이 15번 있었어요.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4연멸이거든요. 신기록에 신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현재 신기록 중입니다. 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 우선 어, 월요일 날은 기초분석, 로또용지분석을 하는 거는 어, 나올 구 구역을 어, 이렇게 대략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화요일서부터는 이걸 충점적으로 아, 압축해 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웃음> 아, 다섯 번째는 아, 앞에 네 번째 거와 합쳐서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 여기는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 그룹.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13으로 나눴을 때 2, 13으로 나눴을 때 4, 13으로 나눴을 때 6. 이것들이 다 각각 3연별 내지 4연별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룹입니다. 이것들이 다 출하시기가 임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아놨을 때 중복수를 뽑아놓은 겁니다. 중복수를요. 음, 중복수를 뽑아 놓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둘, 네, 여섯, 일곱 수가 나와요 이 둘, 네, 여섯, 일곱 그룹의, 일곱 그룹의 중복수가 일곱 수가 나옵니다 아, 여기에서 아, 출할 번호가 있을 거로이별난카페는 보고 있습니다 아, 4, 6, 15, 17, 28, 39, 45 이렇습니다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아, 이번은 불주변수인데요. 이거는 아, 필출 가능성이 높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음, 물론, 아, 이번에는 이제 개수가 대단히 작아요. 적어요. 그렇죠? 아, 이 불주변수 평상시에 나오는 개수에 비하면 적습니다. 아, 여기 다섯 개, 네 개, 아홉 수네요. 아,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돼서 좋죠. 이거는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번 주에 아,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 로또 용지 분석 여섯 개를 가져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방송 마치고요. 필출삼수클럽 어, 필출삼수클럽 어, 필출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요 음, 화면 아래에 어, 필출삼수클럽 바로가기 아,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요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